하나름 삼행시 하나름 삼면씨예 고생하는 거좀어야일상을 <웃음> <웃음> 넘어 함께 할수 있다면 <웃음> 우리 <웃음> 좀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 니까 구독 좀 해. 첼로원일성의 진원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57분이고요. 오늘 깰지 일어난 이유는 자 이번에 웹드라마를 새로 하나 찍게 됐었는데 웹드라마 찍는 촬영장 뷰욕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깰지 일어났습니다. 6시 반까지 코리어가지고 3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아. 촬영 끝나고 집에 와서 운동하고 싶고 1시간 반 자고 일어난 거거든요. 이제 스킨케어를 다 했고 메이크업 하고 올게요. 메이크업은 다 끝났고 헤어만 요금좀 보고 나가려고 합니다. 10분 남았으니까 여유 있는... 저희가 지금 6시 반에 당사역에서 모이는 건데 6시 20분이거든요? 지금 촬영팀 분들을 만났는데 아침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닭가슴살로 <웃음> <웃음> 오늘 아름이의 일일 매니저 <웃음> 그 남자의 뒷모습 엄마가 이거면 엄마가 술주시니까 <웃음> 내가 촬장까지 <차례량까지> 가가지고 심쿵해하고 <웃음> 아니? 어내 아들이 소스윗하구나 <웃음> 자차량장에서 봬요 진화씨 안녕 <웃음> 아 제가 오늘 또 첫신을 연해요 <웃음> 네? 웃음 <무슨> 금지 금지? 셋시셋시 <웃음> 금지 금지? <웃음> <웃음> 어때요? 심쿵해요? 어. 대체 그런 건 어디서. 감독님. 내가 생각했을 때지로 일상에 MC 불러 안녕하세요 감독님? 얘는 무슨 촬영 현장에 왔어요는 얘는. 네, 박서준 감독님. 좀도진이가라이고 준비해 주세요. 이거 다음에 Oh, no, no, 거 다음에 일단 a r Nam, Tin, t 요 n Tin, 남 i n Tin, Tin, Tin, t 진 n Tin, Tin, t i 아 Tin, t i 최최진아 t 진 n t i 지금 그룹 게 없어. 어, 다시 정이 나오나요? 백..조.. 장현아, 장현아. 끝나서 파이트로 끝낼까? 네. 인사해 주세요. 인사해 <웃음> 세요자사랑 네. <웃음> <웃음> <웃음> <왜 혼자 사라져? 웃음> 어, 잠깐만. 그거 이거 나나 어 지금 찍고 있어 혹시? 네 아, 안돼 <웃음> 2,5,4 파이 큐컷 오케이합니다오케이가 됐어요? 은별이 어딨어 은별이 은별아 응. 전화해 뭐라고 했어요 방금? <웃음> <웃음> 아직 안 먹었다고요 아직 <웃음> 안 먹었다고요? <웃음> 입한번 벌려보실래요? 저살찐 건데요 아.. 그러니까 오늘 좀 얼굴 만두 같긴 하더라 아, 여러분 저희 배우들 한번 해볼게요. 소개해볼게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 난 지윤이에요 돼지예요 그냥 아 네? <웃음> 자 누구시죠? <웃음> 전 지윤이라고요 강지윤 자 여기서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최진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빨리 치고, 빨리 치고. <웃음> 까다롭다고요? 밥 음... 먼저 먹으면 삐지고 먼저 가면 삐지고 또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기 때문에 저기 그쪽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 <웃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고? 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거야? 진원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좀 육비권 행사하겠다 근데 <웃음> 이미지 왜 이래? <웃음> 왜 이래? <웃음> 갑자기 우리한테 근데 포스심이 아마 있을 것 같애 음. 너는 확실히야? 응. 그니까 뽀뽀 확실히 얘가 한다는 거 확실히? 대상은 뭔말다야 고운일 수도 있고 응 <웃음> 야, 갑자기 진짜 타복으로 치다낼 수도 있대요 야 누가 듣는 데 간에 아름이 대신해라 너네 영광인 줄 알아 진짜 진짜 뭐 너무 목말라 네. 아 거기 누울 거야? <웃음> 형 많이 먹어야겠다 오늘 아침까지 촬영하려면 오늘어충 먹어야지. 어, 이렇무 해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돼. 요 저리 가세요. 돈은 싫어요? 가세요. 아, 어머. 일로 와서 쳐야지. 아. 우와! <웃음> 피스프리케이 <오> <웃음> <댄스, 프리> <웃음> <오> <웃음> 야. <웃음> 아 이제 낮신 찍고 있는데 다음 신이 좀 어려운 신이 제가 어디 다치는 신인데 좀 걱정이 많아그어 <웃음> <웃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걱정 많아요. 이신한5 시간 찍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헌의 일상의 아름이 아르미, 아름입니다. 오늘은 제가 편집 아 편집이 아니라 촬영을 맡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헌의 일상 브이로그 촬영 현장을 담아보겠습니다. 짜잔 지금 진원이는 창고 씬을 촬영하러 갔어요. 굉장히 힘든 촬영이 시작될 텐데. 그럼 한번 촬영해 볼게요. 네, 인사해 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데일리문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 음, <웃음> 음악 방송 같고요. <웃음> 일단 첫 번째 사용곡은. <웃음> 그때 미쳐 알지 못했지. 한소절 불러주세요. 네. <웃음> 그때 미쳐 알지 못했지. 오. 근데 우진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갇혀볼게 갇혀 감정이 입을 <웃음> 위해서 갇혀본다고 하시네요 할수 안녕 이따 봐요 진현씨 갇혀보니까 어때요? 너무 무섭네요 어. 무서워요? 연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깜깜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근데 라이트 들으면 못할 것 같아요 <웃음> 완전 깜깜하니까 좀 이익이 돼아 어, 그래? 좀 들어가 있어요 좀더 들어가 있을게요 네. 안녕 유진씨 왜요? 네. 왜 이렇게 우울해 있어요 연기가 걱정돼요? 잠시간 생각하시는데 적어도 한 4시간 반날 거같소 <웃음> 죄송한데 저집 가야 돼가지고 빠른 촬영 부탁드려요 네. 진현씨 진현씨는 이게 매력점이니까 여기만 네. 보여주고 다니라니까요 맞아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할수 있어 네. 죽지 마. <웃음>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우진이 긴장했대요. <웃음> 근심 걱정. 우진 씨는 잘하고 있어요. 이번 신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웃음> 너무 긴장해서 아무 것도 안 먹힌대요.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웃음> 우진아, 잘해. <웃음> <못 따라해. 웃음> 우진아 잘하고 있어? 높. <웃음> <웃음> 고생하는 것좀주어줘 라이트 위치는 봅시다, 카메라. 고생 중입니다. 고생, 고생, 고생 중이에요. 중. 아니, 그거 진짜 멋지이니까 근데 그거 완전히, 멋진. 완전히 해질력이라고 사실. 어, 이거 사장 화보 느낌 맞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거 고민된다고 했었던 다 5시에. 그래서 갔다 서 오는 거였구나. 어. 진짜 가지가지 하자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어 너무 잘생겼다 아니요. 너무 잘나 그때는 뭐 상관없어 거값이죠 찍고 <웃음> 있어 아니 찍고 있어 진짜 찍고 있어 멍청이들아 <웃음> 아 진짜 내세적이야 아니 진짜 오 씨. 돌겠다 돌겠다 좀벌릴까 이렇게 눈에 쇼그네 에리 뉴스 사장님이 네. 빵구워주셨요 저희 눈에 봐요. 봤을 때 그럼 갈아요 맛있어? <농> 응 진짜 <농> 맛있어 뒤늦게 <농> <농> 먹는 우디니 끝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어? 우리 누나 이런 건 없을 거 같아 왜안런거같새 삶을 살라고 온야 술도 안 마시고 이거 안하실 데. 안 진원티 쌩얼이랍니다 저 얼굴 잘좀 해주세요 풀러다가 아머니 엄마는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도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그라 해라 다그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다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또어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고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가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 많이 아, 그래, 응. 뭔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는 많이 듣죠. 응. 난 거기에 있는 지난주 모습도 좀궁금하것 같아요. 응. 전도사라는 그런 건가요? 연설이라 응. 설교. 설교. 설교하죠. 설교도 아, 해요? 어린이 설교를 주로 맡아서 하고, 매주 어린이 설교랑 청년부. 청년들. 청년 어. 어. 어. 어. 학생들. 어. 그리고 가끔씩 오후 어른들 설교도 어. 하고, 새벽예배 설교도 어. 하고. 진짜, 했냐? 난 진짜 궁금했던 게, 그거 다 프리스타일이에요? 아, 아니죠. 그게 철저하 돼. 왜냐면, 성경에근거해서 이제, 그,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기 보다는, 성경 공부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네.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사실 그 제일, 그, 이유이기 때문에. 자, 저희 3시 반에 같이 촬영 들어갈게요. 끝! 근데... 그... 해야 돼. 뭐라고? 뭐요 <목소리> 그만 그똑 뭐가 똑같아. 똑같아. <목소리도> 같이 가. 미쳤어? 의 12. 큐. 야, 너는 미천이야? 응. 음, 모기 물렸어난 모기 두방 물려. 아, 아 이제 거의 마지막 신입니다 저는 곧 끝나가요. 아. <웃음> 나무 되진씨 이번 씬 어떠셨나요? 제가 잘해서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 강지훈 배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지훈네 강세한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진짜 모르겠네 네 삭제하겠습니다 마시는 간식이 도착했어요 여기 사장님 맞으시죠? 아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문스의 사장입니다 음, 이고은입니다 네. 허니일상 구독자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 이거 무슨 아, 채널인가요? 네제 채널입니다 뭐라고요? 제 유튜브 채널이요. 아 정말요? 네. <웃음> 아제 너무... 유튜브 모르시죠? 와 <웃음> 촌이. 아, <웃음> 아, <웃음> 저희... 딱 보니까 네. 지금 제가 유튜브 한다는 걸 <웃음> 지금 처음 아신 것 같은데. 어머나 세상에 나 저희 음. 제일리 물세 매출을 책임지고 음. 음. 있는 <웃음> 저희 우진이 유튜브에서 이름이 뭐죠? 음. 진원입니다. <웃음> 네, 제 이름은 <웃음> 아시죠? 우리 진원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웃음> 저희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촬영이 다 끝이 났습니다. 사실 아직 한 팀은 촬영이 남았는데 이제 저희는 다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유진이 고생했어요. 아, 이 영상이 우리 첫방 하고 올라갈 거야. 일부러 그때 올리려고 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아실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네, 지훈이 네. 저를 좀 많이 괴롭히고 저를 못살게 보는 친구인데 실제로는 정말 사랑하는 형이에요 평소에도 좀 저를 많이 괴롭혀요 <웃음> 이럴 때? <웃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오늘 영상이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찍은 웹드라마 데일리무스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뮤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요. 안녕.